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건 이간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유미양 국회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여 유엔인권연회 등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주요한 정치적 시기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면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공안 몰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공안 탄압 중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반인권, 반민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어, 제 옆부터, 어, 옆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그리고 강은미 의원님,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 네, 조호석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김홍걸 의원님, 네, 아, 이용빈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 네. 그리고, 어, 구속, 국가보안법 구속 피해자 가족 권지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대책위원회 김덕진 님 오셨습니다 네 농민의 길 박선아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어디서 계십니까 네 뒤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 전국농민의 사무총장님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셔서 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하경 의원님께서 여는 말씀으로 오늘 취지와 또어 결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지역구를 둔 이하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을 얻어낸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 정권이 필요에 따라 국정원을 동원해 평범한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민주정부의 집권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불법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작년부터 간첩단 적발, 시민단체에 침투한 간첩이라는 여론몰이로 시민단체와 국민에게 낙인을 찍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국정원의 간첩 조작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 대공수사권 이관이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대공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무자비한 칼로 평범한 신인 삶을 난도질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가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 특별한 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신 분인데요. 국가보안법 구속 피해자 김은호 선생님의 아내이신 권지은님과 또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김덕진 대협력팀장님 말씀을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사실 저희가 이제 1월 28일 날 체포가 되었는데요. 어, 그 전에 이미 압수수색 이후에 언론에 저희 피의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사실은 저희는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간첩단이 되어 있었고 저는 간첩단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로 그 인한 정신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한 이 지, 소위 창원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창원에서 다루지 않고 서울로 와서 다루는 바람에 가족들이 한번 어, 구속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8시간씩 시간이 걸리고 왔다 갔다 8시간 왕복 시간이 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접견을 할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아이의 8살, 7살, 13살, 두 아이의 엄마는 지금, 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에서 정한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28일째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속된 분 중에서 한 분은 혈액암 환자이고요. 동시에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식 생활이 불가능한데요. 구속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 자식 생활을 할수 없으니 의자를 달라는 요구가 지금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사실은 예,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실 이런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용기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법해지 국민행동 대협의 특정 이라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취해주시고 성명서를 발표해 주실 30분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30분 외에도 또더 많은 분들이 사실 같은 의지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공안 무리를 보면서도 이 국가보안법이 과연 사문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 국정원은 내년 1월 1일 대공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로 완전히 이관해야 됩니다.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를 어, 하지 않겠다고 어, 국정원이 지금 노골적으로 저는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앞에서 단한 명의 민주노총 간부의 사무실, 컴퓨터와 책상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7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했고 국가정보원이라는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실제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계속 있어야 한다 간첩수사는 국정원이 제일 잘한다는 라 것을 주장하기 위한 국정원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언론에 계속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언론에게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암호를 사용하고 이들이 이니셜을 사용하는 등 간첩 같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은 암호를 잘 사용하는 곳이고 이니셜을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을 VIP라고 부르고 청와대를 BH라고 불렀고 많은 정치인들을 YSDJ, MB, JP 등의 약어로 불러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간첩입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과 함께 공안몰이를 하고 간첩도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부활을 다시 꼭 막아야 하고 더불어 국가헌법 폐지를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는 요쯤입니다 피해자들의 아픔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서 국가폐지 국민행동은 국가폐지에 앞장서서 나서서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참, 참가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 아침까지 30분의 국회의원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계속되는 그런 공한몰이 정세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는 있어 왔지만 다른 현실 속에서 미뤄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드리고요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갖고 있는 여러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말씀 또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의원님들 강은미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또조호섭 의원님께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관 촉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공안탄압에만 몰두한다. 이에 편승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기 위해 간첩몰이의 한창이다. 과거 군부 독재를 답습한 윤석열 정, 공안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직권 10개월,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비전은 없다. 시민들은 물가와 이자 상승에 이어 천정부지로 오르는 난방비로 2중, 3중 고통받고 있다.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대통령은 온갖 실정을 감추려 과거 군부동제의 단골 메뉴인 공안몰이까지 동원한다. 시민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여념이 없다 분단과 적대기생으로 연맹하던 국정원만 호기를 잡았다 국정원은 법률개정으로 이미 결정된 2024년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 안간힘이다 온갖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간첩단 운운하며 경남과 제주 여섯 곳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정당 주요 간부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인사 탄압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가보안법이 동원됐다. 올해는 아예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꺼내들었다. 노동농민계 등에도 소위 간첩이 침투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여론에 흘린다. 보수언론은 확산보도로 기정사실화한다 급기야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 생중계 쇼마저 연출했다 파상적인 공안몰이는 갈수록 확대된다 2월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전국농민총연맹 사무총장과 정당인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간첩 암약을 빌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철회를 추진한다 국정원의 제밥그릇 지키기에 보수 언론이 합세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사전 보석이다. 공안통치 부활의 신호탄에 진배 없다고 얘기진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의 악법이다. 헌법마저 무시한 채 75년 동안 대한민국을 깊고 짙은 죽음의 그림자에 가둬왔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도 수차례 폐지를 공고했다. 국법법은 과거 고문과 조작, 죽음이라는 공포를 동원해서 비판을 지워왔다그 위력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시대착오적 국법법 동원은 곧 무소불위의 국정원 복원이다. 정권 수호를 위한 공안광풍이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사실은 시민들이 조홍글씨 손가락질로 사회적 정치적 자유와 소중한 생명마저 뺏기지 않아야 한다. 폐악 구태, 국정원은 변할 수 없는 집단이다.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이 탈로나자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이러한 학습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임기 내내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공안모리에만 몰두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는 참혹했다. 소위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론 공작과 공안 탄압은 실패한다.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야만적인 공안모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예정대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관되어야 한다 또한 반민주, 반인권, 국가본법 폐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비판 세력 탄압하는 보안물이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철저히 이관하라 국회에서는 반인권, 반민주학법, 국가본법 허루빨리 폐지하라 이상입니다 그래도 함께하신 분들 어, 어 국회의 이름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경협, 김용민, 김의겸, 김종민, 김홍걸, 도종환, 민형배, 배진교,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이동주, 이수진필에 이용빈 이은주, 이하경,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황운하 이상 30명 국회의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반민주, 반인권법인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이미 국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2조, 7조 폐지와 또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앞으로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기자님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에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